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무한의장 이즈리얼 리롤덱 이즈리얼 얘가 이번에 버프를 받고 약간 버그 챔이 돼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이즈 벌써 4마리 자크 팔아서 이자를 봅시다. 아우 보건부터 만들게요. 어 이즈리언 잘 나와줘 아 뭐. 근데 레오나랑 원래 나서스랑 같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즈리언만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럼 바로 보건 하얀 배하고 크립 들어갑시다. 오케이 한 마디씩 계속 나와줍니다. 원래는 이거 사수호자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생각해봐야겠네요. 어 잠시만 지금 <웃음> 아 2라운드 구인수 사이팬은 좀 너무한데? 아이 아파 막상 리로를 돌리니까 안 뜹니다 잘 나와줘서 돌렸건만 피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리로를 한번 치겠습니다 어, 아 망했는데? 찬란한 유물? 오 천공의 대거 보건도 있으니 치명타 피해량 늘려봅시다 아, 까비 이즈템 이제 블루만 있으면 되겠네요 빠른 판단? 아, 근데 이 친구 빠른 판단 치고는 크게 이득분이 없는 것 같네요 음 아프네 이즈리얼 한 마리 찾읍시다 가자 하비더 어, 나올 것 같으니까 돌릴게요. 나이스. 다 죽었다. 나 아, 진짜 블루만 있으면 완벽한데. 이로스를 하나 만들까? 이지야, 힘내. 못생거 다 알아. 아니, 이지야. 중요한 타이밍에 꼭 이겨줘. 아이 나삼성인데 나이스! 블루블루, 블루. 연운 와 연운이 1원이야? 오히려 좋아? 먹을 수 있나? 덤라인을 하나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수호자 받겠습니다 아 민사연에는 몇판 등장하네 어나 서수 살펴됐는데? 스킬이 개 센데 자꾸 애가 허공에 쏘네요 아이또 제발, 요네, 멈춰. 한번 더, 슛. 나이스. 이젠좀 버티겠죠? 보여주마. 역시, 리로덱은 빨리 떠줘야 맛있지. 이제, 8렙 구레 가가지고, 9신 넣고 4폭풍을 받으면 됩니다. 음. 여기서 폭풍 나면 6폭풍? 다시 폭풍 켜주고 나이스 바로 까볼게요 시너지 10개 켜져 있으니까 아 이제 이거 폭풍이 시즌7이랑 달리 피해량 증가입니다 아 이거 보석형분 나올 줄 알았어 폭풍의 문장 문장까지 먹고 여기서 또 폭풍이 슛 나이스 일단 바로 4폭풍을 받겠습니다 8폭풍 가자 그럼 대천사보다는 확실히 블루가 좋겠네요. 어차피 데미지는 엄청 세니까. 어, 데미지 봐. 아이, 템이 네개다 놀고 있는데도 여유롭게 이기네요. <웃음> 아카르마, 여기 딜러 이제 없죠? 톡톡톡 와, 한 방에 터뜨린 거 봤어요? 아니, 2,000디? 와우. 완대. 될 거야. 아이. 아이, 친구, 아주. 이온충격기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루스 좋네요 폭퐁 내려쳤으니까 이제 표카면은아 거의 보급형 챔피언의 왕관이죠 <웃음> 사라져라 호잇 좋습니다 어 쓸데없이 큰 보석 이거 초월로 피해량 극대화 시켜줄게요 이거는 사이팬 여기 있으면 우리 지리얼이 싹이 터뜨려 어? 아.. 깨물린 줄 알았네 쌍난 아리라 이거 깨물렸으면 갔쓸 수도 있겠네요 위험해 연은두개아 이거는 좋네요 생템이 없긴 한데 블루 넣고 피크 쇼진 보관을 신주면 앤 깔끔합니다 네그 동안 쇼진 복원을 쓸 친구가 아로스 일단 보류 이제 블루까지 나와서 평평 큐 계속 뽑니다 암라인 순삭 아니 민사연애보다 훨씬 된데 <웃음> 어 빨리 삼성 찍어서 와야 네, 소라카, 럭키신 아우, 덱도 없네요 그래도 이제 소라카가 들어가서 부족했던 체력 회복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겼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요집 일코들 다 왜이래 푝푝 안돼, 이제 죽는다 소라카 회복 나이스 터뜨려 <웃음> 온라인템으로 너무 모브 챙겨올게요 아니 야스가왜부터 갑자기? <웃음> 폭풍야스를 할까? 인사를 내리고 야스는못 뭐 참지 아 근데 세라핑크부덱도 다시 살아 돌아왔네요 아우 신이 필요하다 이제는 신이 필요하다 한 마리 정도는 금방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나오네요 어? 한번 더! 펴. 나이스! 아 드디어 나왔다! 어우 그거까지 아 근데 팔폭풍 하려면 리신을 다시 찾아야 하네요 가보자 아니 레오나가 왜 여기서 삼성이 붙으려고 해? <웃음> 리신도 이거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오, 나이스. 그러면 브라운을 내리고 이거 이온 충격기를 야스오한테 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팔폭풍. 아이, <웃음> 침착 맞았어. 그래도 이지리얼이. 어머. 어, 너무 센데 <웃음> 어, 암라인이 너무 못 버티나? 오, 나이스. 이게 낫지. 용술사 들어갔으니까 까보단 낫겠죠. 이거 나중에는 이렇게 지크를 다 맞지 말고 하나 떨어뜨려 놓읍시다. 아우 진짜 시시기가 정신 없네요. 아웃신 슛. 아 보내줍니다. 여기 급브 삼성, 삼상? 급브 삼성인데요. 네, 급브 삼성을 찍었잖아. 팀장. 아이 큰일 났다 큰일 어쩐지 이거 그분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니 저거는 진짜 못 이기는데? 아, 친정이랑 서풍은 피했는데 아 그분 내려온다 신이 이거 궁을쓸수 있으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발 써! 야아 까비 아니 근데 오아시스도 먹었구나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지? <웃음> 디크를 신이 받고 몇개 뒀시다. 이번에도 침정이랑 피했고, 바 아, 온라인에 있는 속도가 한방에 다 죽여, 다 정리. 아, 절대 안 되네요. 아이 테라를 써야 하나? 되아 아이스! 아 낭만은 못버리겠고 이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전투 진짜 하나는 기까나게 피하는데 아 이거 총검 제조합기 돌릴걸 제발 죽어 이녀석아 <웃음> 아이 구구 그 녀석아 제발 죽어 <웃음> 아 그래도 제일 근접했다 자 이렇게 팔복풍 이지리얼 덱으로 일은 했습니다. 이제 그분 하러 가야겠다.